속보입니다. 과연 랭리의세 번째 고층 콘도, 45층짜리 하이라이즈 콘도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스티반 부동산TV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영상은 정말 속보입니다 11월 14일 날 있었던 타운시범 랭리 시장님과 시의원의 시티 카운슬이라고 하잖아요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의 이슈였던 큰 개발사 중에 하나인 베스타 프로퍼티의 세 번째 고층 콘도 정확히 따지면 용도 변경이거든요 이거를 허가를 하느냐 마느냐 말들이 많았는데 뒷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원래 제안은 82 에비뉴랑 200 스트리트의 6층짜리 로 라이즈만 하겠다는 게 원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 6 층과 34층 타워 노스 앤 사우스를 분양을 마치고 나서. 용도 변경을 하겠다 6층짜리가 아니라 45층짜리를 허가해달라 라는 용도 변경 신청을 냈는데 말들이 많았던 이유가 찬성하는 쪽은 이랭리가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이거 공급을 허락해달라 라는 쪽과 반대쪽은 벌써 이미 두 타워 하이라이즈를 허가한 를 마당에 이런 45층짜리가 들어오면 파이어 서비스 화재에 관련돼서 준비가 인프라죠 한마디로 교통이라든가 등등 아주 혼잡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를 다음 시업랭리씨가 원활하게 운영을 할수 있겠냐라는 반대 쪽에 의견 있었죠. 그래서 이것을 허가할지 말지. 정확히 안건은 이 용도 변경 신청에 대한 리젝트 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승인할지 말지. 그래서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반대가 나왔습니다. 분위기를 제가 좀 전달해 드리자면요, 일곱 분에 참석하신 시의원 중에 한 분이 아주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의견을 내면서 좀 약간 놀라울 정도의 그 용어를 쓰셨어요. 이 garbage can으로 던져버리자. So I'm really glad to see this 45 uh, story get um... 또한 분은 이게 만약에 허가가 된다면은 Lower m i l d 즉 이제 밴쿠버 광역 플러스 Fraser Valley에서 세 번째로 높은 타워가 될으을 아는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45층짜리가세 st 번째 타워가 될 수는 없습니다. 이미 벌써 b r e n t w o o 에 솔로 가 49층이고요. 어메 a 징브랜 o 우드 타워 123가 55층 55층 5 6 a 그리 i w 키트라메5 n g 클락 앤코 i 가 49층 등등 n g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atching, washi w a t c n 싶다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도 그에서 동의를 하셨고요자 그래서 45층짜리로 용도변경한다는 그 제안은 만장일치로 반대로 나왔죠 근데 제가 이좀 시의회 라이브 스트림으로 보면서 느낀 게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시의회에서 이 부동산 지식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계시면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걸좀 느끼긴 느낀 미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'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수고하셨습니다 <웃음> 수고하셨습니다 네네.